지금까지 제가 소개해온 귀신들의 대부분은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없는 귀신들이죠. 하지만 이번 귀신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들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과 관련된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닌 한나라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왕자, 즉 대군이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한나라의 왕자와 연관이 있는 귀신일까요? 오늘 소개할 귀신 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드고기라는 귀신은 조선 사람들에게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던 귀신인 것 같아요. 조선 중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국당배어라는 책에서부터 조선 후기 쓰여진 이익의 성호사설까지 드곡은 그 꽤나 오랫동안 조상님들의 책에 등장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 만큼 그 내용도 책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때는 병자호란을 치르고 조선이 청나라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 임평대부는 사신으로서 청나라에 가려다 관서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에 들리게 됩니다. 한편 평안도의 성천이라는 곳에는 검은고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는 데다 미모까지 뛰어난 드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죠. 드곡을 본 임평대군은 그에게 첫눈에 반했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드곡을 데려와 드곡을 시녀로 삼았습니다. 임평대군은 드곡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만큼 잔치가 열릴 때마다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드곡의 빼어난 미모는 임평대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빼앗게 됩니다. 바로 임평대군의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임평대군의 처남이 되는 오공이었죠. 오공은 드곡이 마음에 든 나머지 드곡과 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공의 아내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가 극에 달한 오공의 아내는 임평대군의 부인에게 드곡이 궁에 있는 황금 50냥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하게 되죠. 임평대군의 부인에게는 안 그래도 드옥이라는 존재가 눈엣 가시였을 텐데 그런 고발까지 듣게 되니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결국 부인은 드옥을 잡아 매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이상한 일들이 궁에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임평대군의 방 안에 선열이 낭자하고 임평대군이 병에 걸리고 감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검은 곳 소리가 들리며 아파서 누워있는 임평대군의 베갯머리에 드곡이 앉아있기도 하는 등 모두 불길하고 두려운 일 투성이었죠. 당연하게도 이런 일들은 모두 죽은 드곡이 귀신이 되어서 버린 일들이었고요. 결국 병이 악화된 임평대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맙니다. 대군이 죽고 난뒤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부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죽은 드곡의 목소리였죠. 득곡은 부인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을 저승에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임평대군과 함께 평생 팔각정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평대군의 부인조차 세상을 뜨고 말죠. 자신의 한 때문에 두 명을 죽인 득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차와 함께 한낮에 임평대군의 아들인 복창군의 집에 들어와서 용마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겁주기도 하고 끝내는 복창군과 복선군을 죽게 만들기까지 하죠. 무고한 두곡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의 업보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결말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두곡의 이야기를 보면 두곡의 행동이 일반적인 여자 귀신들의 행동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자 귀신들은 대개 한이 있어서 귀신이 되고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의 앞에 나타나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한이 풀어지면 저승으로 가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드곡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자신의 죽음과는 관련 없는 아들들까지 죽이는 모습이 일반적인 여기들과는 다르죠. 게다가 귀신들이 절대 나오지 않는 한낮에 야차까지 함께 데리고 용마루를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어쩌면 트곡은 일반적인 여기들보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호전적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트곡이 정말 귀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트곡은 무고한 희생자에서 임평대군의 가족을 몰살한 귀신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임평대군과 그의 가족들이 꽤나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왕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보면 약 46세 어린 나이에 정쟁에 휘말려 살해당한 단종을 제외하면 약 47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임평대군은 그보다도 훨씬 어린 37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죠. 왕들의 평균 수명을 한참 밑도는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했으니 당시 사람들은 임평대군의 죽음에 단순한 병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대군도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조차 평범하게 천수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숙종은 대군의 새 아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고 결국 복창군과 복선군에게는 사약을 내려서 죽였고 복평군은 유배를 보내거든요. 꽤나 젊은 나이에 사망한 임평대군과 역시 젊은 나이에 전계에서 축출당한 그의 아들들 셋. 이들의 비극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추측은 아마 당시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을 것 같아요. 드곡의 사망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드곡이 귀신이 되어 이들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임평대군과 가족의 죽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있을 만한 죽음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아주 약간만 살펴볼까요? 임평대군은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매우 자주 청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졌습니다. 지금이야 외교를 위해 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만 보내면 되지만 비행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길에서 버텨야만 했죠. 임평대군 자신이 청나라로 가는 길을 서술해둔 연행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연행록을 보면 노숙한 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임평대군은 왕자고 사신이었으니 우리가 노숙하면 떠올리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옛날의 길에서 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녔던 사행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3번이나 되었으니 임평대군이 이른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임평대군의 부인 또한 임평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죽음이죠. 임평대군의 아들들이 사망한 것은 분명 비극이지만 왕권을 두고 일어나는 전쟁과 살인사건이야 역사적으로 드문 일은 아니긴 하고요. 괴담은 괴담일 뿐 이들의 비극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사실 드곡은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소개된 귀신이기 때문에 드곡의 이야기를 창작물의 소재로 삼지 않는 이상 작품에서는 등장시키기 힘들 것도 같습니다. 다만 드곡을 검색하다 보니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귀신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노랑저고리와 다홍치마는 대개 미혼 여성들이 주로 입은 옷이니만큼 드곡이 입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드곡은 원래 기녀였고 임평대군의 집으로 들어가 시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드고을 창작물에 등장시키려면 조선시대 여성노비들이 입었던 옷이나 당시 기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옷을 조사한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드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른 귀신들과 다르게 정말 많은 문헌에서 등장하는 귀신이라 각 문헌에서 드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지 비교하며 영상을 만드는 게 재미있었네요. 드곡과 그 같은 역귀인천녀귀신과 드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